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미친 리뷰를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오늘은 한번 그 캔버스... 아, 목소리도 안 나오네 아, 캔버스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그림은 화가잖아요 아, 물론 요즘은 뭐 드로잉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최세과유화의 캔버스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, 캔버스, 요하의 캔버스, 캔버스란 무엇이냐. 자, 첫 미술 공부. 아. 미술 감상이 이렇게 쉽게 재미다니. 여기 보시면은, 뚜두뚜뚜뚜 미술 지식에 관한 얘기가 어딘가 있는데. 잠시만요.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. 음, 소묘. 여기 있네요. 아, 107페이지. 쭈 네. 쉽 빠른 구분 캔버스와 판넬 해가지고 사용하는 캔버스 천이 나 판넬이 주로 그리는데 여기 캔버스는 캔버스 틀해가 캔버스 프레임에 아사천 아마천 면천등을 고정하고 이런데 그린다 네,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뭐, 아무튼 뭐, 그렇습니다 캔버스가 아, 보내봤어요 자 여기 캔버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해 놓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들어갑네요아무 여기다가 이렇게 스테이플러 바닥바닥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어, 뒤에는 천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흰색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 지금 뭐야 그 재소를 칠을 해놔서 이렇게 하얀 거예요 이천 이렇게 뒤에는 원래 이런 색깔입니다 어, 여기다 물감을 칠하면 당연히 뭐 흰색이니까 잘 보이겠죠 여기보다는 <웃음> 아, 그리고 여기는 제소 저그 석회가루가 자라졌기 때문에 물감을 흡수하는 습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, 마르는 습도 가 되게 느리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, 뭐랄까 뭐 수정하기도 용이하고 좋죠 하지만 여기다가 보면은 제소가 없이 바로 어, 천이기 때문에 물감을 바르면 은 이렇게 싹 스며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어, 수정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, 좀 옛날에 우리 미친 스트레스 했던 데요이좀 다른 천이죠 색깔이 이렇게 달라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, 네,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, 얼마 전에 TV 를 채널을 휙휙 돌리다 보니까 그 옛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어, 그, 주인공 중에 유지태가, 그, 화가 지방생이었죠. 어, 근데, 어, 부모님, 특히 아버지의 반대로, 그, 화가가 못되고, 나가서 이제, 길거리에서 깡패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. 거기 보시면은, 영화 장면에 아버지가, 너희 놈 자서, 공부는 안 하고 그림이나 그려! 그러면서 그림을 머리로 빡! 내리치는 장면이 있는데, 그러니까 머리가, 캔버스가, 바삭 깨지면서, 네,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자료화면 음, 어디 가야 돼? 음,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<웃음> 진짜 불가능합니다 아 이거 캔버스 천은 이게 사실 그 요트 아시죠 예, 네, 요트에 이렇게 이제 걸려있는 그 뭐라 그러죠 돛그 네, 요트 그요트의그천 그거랑 거의 같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려쳐도 구멍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뭐야 한번 그리위리다 망친 캔버스랑 가져 봤는데요 이거 한번 주먹으로 내려쳐 볼게요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때려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사람 캔버스가 사람 머리 쫙 뚫고 깨진다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. <웃음> 어우, 손 아파라. 아,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칼로 찢어도 제대로 안 찢어집니다. 칼로 찢어도. 자, 칼 사용할 때 조심하시고요. 이거 이렇게 칼로 이렇습니다 이거 칼로 이렇게 찢어도 사람 손으로 찢기 때 힘듭니다. 아직부터 <목소리> 이렇게 안 찢어져요 <목소리> 근데 막 캔버스로 사람 머리 팍 찍어가지고 머리가 캔버스가 쫙 찢어진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예, 캔버스 천 엄청 단단합니다 뭐 딱히 뭐할 것도 없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요 진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네. 아까운 캔버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덮어서 그림 그리면은 음, 그게 있잖 미래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수영화가 태어나기가 뭐~ <웃음> 이, 이~ 멋진 걸작 아래 다른 새로운 걸작이 또 발견됐다고도 그렇게 보여집니다.